아, 6g 밖에 안 되는 가벼운 음, 라이트한 무게 때문에 코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안녕하세요, 구군입니다. 음, 제가 지금 <웃음>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어, 제가 지금 작업을 하다가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코 안경테를 쓸어 올리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. 아무래도 저도 지금 안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거의 3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이게 뭐 운동이나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다 사람들이 끼다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. 저도 이제 렌즈를 껴보려고도 했는데 렌즈가 제가 이 각막에 맞질 않아서 이제 눈물이 많이 나고 해서 결국은 다시 안경으로 바꿨는데. 안경을 쓰는 사람들한테 가장 불편한 부분이 이 코나 이 귀가 맞지 않아서 뭐 흘러내린다거나 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지 않는 안경을 쓰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코를 코찔림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면 이제 코도 눌리게 되고 이 부분도 귀 부분도 맞지가 않아서 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 단점을 해소한 제품이 안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안경은 되게 민감하고 저도 활동적인 이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안경을 찾았는데 안경을 곧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경이 바로 이제 가이즈라는 이제 회사의 티타늄 안경테요 티타늄이라고 하면은 강도도 세고 반대로 무게는 가볍게 음, 낮춰 놓은 그런 제품인데 먼저 제품 구성 간단히 보면요 케이스 열면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클리너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는 리플리시 캣인데 어 제품의 특성상 실리콘으로 되어있는 코부분과 안경 그 길이 음, 귀 부분을 이렇게 교체를 할수 있는 킷을 만원으로 별도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어, 펀딩에서는 요거까지 다 제품을 함께 어,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이 지금 6g 정도 밖에 안 나가요. 지금 이렇게 들거나 해도 음,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지고, 그리고 바로 요 부분! 요코 부분, 이 안경테 귀 부분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155mm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 부분이 귀에 귀비분에 이제 잘 걸리지가 않아서 착용감이 불편한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길이도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감을 높였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코 부분. 요 부분을 아까 요 패드 부분으로 클립으로 어 쉽게 이렇게 빼서 뺐다 꼈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 끼웠던 안경을 보면은 요 부분이 살짝 애매하죠 그리고 일단은 기존의 안경탔던 부분들은 이렇게 코를 많이 할수 밖에 없어요 무게감도 있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뾰록지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코 눌름이 많이 생기는데 자, 제가 기존에 쓰는 안경들을 보면은 이것도 꽤 가벼 가벼운 무게 제품이긴 하거든요. 이렇게 늘어나거나 조금 이제 강도가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 무게감이 느껴져요. 그리고 어이 부분이 어 많이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고 하는데. 아이즈 안경 같은 경우에 전혀 낀것 같지 않은 착용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. 이 부분도 가볍고 이게 귀에 쏙 들어가거든요. 귀에 쏙 들어가고 코 부분도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6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코에 눌리는 부분도 상당히 적어요. 기존에 안경을 사용을 하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코 받침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더러운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사를 일일이 빼고 교체를 해야기 하 때문에 셀프로 이제 교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경점을 가야 되는데 가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클립형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클립형으로 손쉽게 어... 꼈다 뺐다 할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언제나 새 안경처럼 깨끗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제가 요즘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 안경이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겪고 있었거든요. 음, 근데 전혀 불편함 없이 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안경을 바깥 끼었는데 착용감이 없어요. 거의 없다시피, 거짓말 좀 보태서 없다시피 하거든요. 어, 착용감이 없다는건 안경쓴 사람들한테 그만큼 피로감 부담감이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코에 눌리는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제가 안경을 쓸 경우에 피로한 경우에는 두통까지도 호소하는 경우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가이즈 안경 같은 경우에는 6g 밖에 안되는 가벼운 음, 라이트한 무게 때문에 코에 대한 부담이 없는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안경태도 어, 상당히 심플하고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 남성분들에게 뭐 슈트를 입든 아니면 캐주얼하게 옷을 입었던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고 색상은 총네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, 가장 뭐 무난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블랙 그다음에 브라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% 국내 생산 판매다 보니까 안심하고 AS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티타늄이라는 그리고 티타늄이라는 제품 소재 때문에 강도도 우수하고 파손되거나 그럴 염려도 없고 뭐 이러한 부분들 곡선이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요 안경 테 부분과 코 부분을 어요어 리프레쉬 킷으로 교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너무 만족스럽네요.